네 식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니다네 네,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네그 오늘 왕님께서 주신 네, 말씀은 네,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왜 왕님께서는 저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행동을 안. 예, 우리가 행동을 안 하니까. 예, 답을 다 말씀 주시네요. 예, 중요한 거는. 예. 그 인류가 타락한 이후. 사탄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왔어요,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켰냐면 우리의 뱃속, 뱃속, 빗속, 뱃속, 빗속, 뱃속까지, 골수까지 사탄으로 완전히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 그러니까 이거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면 시간만 나면 다시 그것이 나타나요. 어디로 돌아가요? 은혜 받았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은혜 받기 전 단계로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 계속 책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왕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안 되는 방법이 지금 말씀을 1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을 받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무엇을 내가 실천할 거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주, 아주, 네, 그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아버님 예, 기뻐하시는 아주, 아해아될아같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성남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남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예, 참부모님의 사대권이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음> 이제 두 번째로, 예, 신마님께서, 예, 효남님을 이제 탄생을 하셨어요. 이제 이 효남님이 이번에 탄생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에 그래서 그 우리 동희 가정왕비님 그 어머니 되시는 마사요 회장님께서 제한테 문자가 왔어요 조 회장님 지금 병원에 하는데 기도 좀해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아니 이게 기도만 뭐 다른 거할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뭐또 저녁에 늦게 왔는데 거기는 낮이죠. 예, 잠을 안잘수 없잖아요. 밤새도 기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탄생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마음이 막 어려워요. 그래서 문자 보내려고 문자를 써놨었어요. 그런데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꾸 독적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보내지도 못하고 문자를 써놨다가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 돼서 정말 아버지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덕남을 하셨다고 연락이 오고 그 가정에 대한 예, 그 내용이 예, 왔어요. 왔는데 참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다양한 것은 이제 태어나신 효남님도 그리고 동희님도 모두가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태줄에서 이게 태줄이 그, 손도 쉬어야 되고, 또, 영양분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태줄이태줄이 좁아짐으로써, 이제 그 자녀님한테 가야 되는 그 호흡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연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혈통이 이땅 위에 서지는 데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싸움의 과정을 거쳐서 섭리적으로 탄생하시니까, 효남님으로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제그 국제회의 때, 이제, 그 모시고 나와서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회의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 두 분을 에, 성남님과 효남님을 두 분을 안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쁨을 그 기쁨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냐면 아버님께 참부모님께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효자세요? 네, 네, 이대 왕님께서는 그런 효를 지금 부모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님께서는 그 가정에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으로 세울 건가 하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을 놓고 보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 이것은 세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룰지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까지 메시아이시고 참부모시고 만왕의왕 되시는 그 가정의 자녀님들과 또그 가정의 참어머니로 세웠던 그분에까지 사탄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성남님과 효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영광을 올리시지만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에 아버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렇 그래서. 예, 왕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예, 우리에게 저렇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예, 제가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예, 이렇게 매주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도 강화문에 가서 예, 그 예, 애국단체들하고, 그, 이제, 기자회견, 어제는 한, 예, 열, 어, 유튜브 사장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열 단체에, 예, 그분들 앞에, 어제는 이제, 통일원, 그, 원장을 했던, 예, 그, 김태우 박사, 또 지금, 그, 어, 현재, 예, 경기도 의사의 회장인 이동욱, 네, 박사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이제 제가 한미동맹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마 제가 어제 선포한 거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사탄의 기수비는 시진핑은 살인의 교사자가 하고 어제 외쳤어요 아, 그 거기에서 외칠 때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을 놓고 누군가는 이것을 지금 선포해서 이거 선과 악을 바로 세워야 된다 갈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어제가 쏘외 치는 거예요. 아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사람 같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워 놓으신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요즘 최근에 와서 최근에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일어나는 부분을 보니까 아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지금 막 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원리강론 122쪽 보면 말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의 의, 이제 요 원리강론 잠깐 분석하겠습니다. 그전부 분석하지 않고 붉은 이게 핵심적인 게 붉은 글씨거든요. 이 부분만 분도하겠습니다. 악으로, 악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는 실상 하나님의 복귀 승리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 주권의 제약 세계는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하여 하나님을 중심하고 삼대 축복을 이룬 선주권의 세계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탄 주권의 제약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창조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따라서 말세는 지상지옥이 지상천국으로 바꾸어지는 때를 이루는 것이다. 예, 또한장더 운동하겠습니다. 예, 부활론 내 네. 예, 부활에 대한 1절 부활에 대한 예, 부분을 분독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므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성서적 개념 누가 보면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부친의 장사를 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음과 삶의 각각 서로 다른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첫째는 장사를 치료해야 할그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에 대한 생사의 개념이다. 이런 죽음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그 죽은 부친을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에,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에 대한 생사의 개념이다. 그리고 에, 그, 부, 그러니까 그 원리 강릉 1 9 9조 영인에 대한 부활 승리 1. 영인들이 재림하 부활하는 이유와 그 방법 에, 이미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완성하고 타개해버린 완성하지 못하고 타개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지상의 육신생활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육신생활을 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춰야 하는 것이다. 아주. 아주.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예,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많이 또 원리를 뭐 수없이 예,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잃어버려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지금 제가 이번 그 미국 갔다 와서 깊이 느끼는 것은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 그래서 왕민께서는 환란중 하나님 철장 왕국 태평성대를 우리에게 영두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이 말세에 오늘 말씀을 하시, 어, 드린 훈독한 어, 것처럼 성과 악이 이 교차되는 시점이에 교차되는. 성과 악이 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 성은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졌죠 악은 이 땅에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위에서 지금 악이 모든 인류를 주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없어져야 되니까 계속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선은 본래 하나님이 서고자 했으니까 본연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교차되는 이 지금 지점 여기 이 지점은 우리가 색깔로 보면 회색 지점이에요 회색 그러니까 선과 악이 정확하게 분간이 되질 않아요 이게 선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악이처럼 보이지만 그거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선하게 교차되는 시점이에요 그것이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에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 누구를 통해서 재림 그리스도 되시는 참 아버님을 참 부모님으로 보내셔 가지고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바르게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중심하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속에 체화시켜야돼그 말씀이 내 속에 이 지금 사탄이 빗속 깊이 세뇌해 놓은 것을 하나 하나 실선에야 돼.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왕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지금 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잊어버리면 다시 어, 깨우쳐서 돌아가게 만들고 또 잃어버리면 다시 불러서 돌아가게 만들고 지금 계속 지금 투입하고 계신 거에요, 왕님께서.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이 원리의 말씀을 주고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이 원리 교육을 하면 그렇게 돌아갈 걸로 아버님은 믿었어요. 또 아버님 앞에 측근에 그, 어, 그 있는 간부들이 다 아버님 앞에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원리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그 증거를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혼돈되는 상황 속에서 아버님의 그 말씀과 재림 그리스도 되시는 그 실체인 아버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인석대로 인섭 인습 우리가 석간, 인간적인 석간, 이 인석과 석관에 물들어 있는 그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님을 배신한 한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폐색집대 속에서 어디로 떨어져 가느냐 면그 사탄이 끌고 가는 오늘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을 이 지상지옥과 천상지옥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 말세에 그것을 바꾸어 가야 할 교육받은 사람들이, 바꾸어 가야 할, 바뀌었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완전히 이제 바꿔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한 말씀씩이라도, 우리 속에 실천해야 돼요. 아주? 아주!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거 하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 1년이면 365개를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회개하면, 1년에 365개를 회개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아버님께서 우리께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내가 잘못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는 연계할 수가 없어요. 연계에서는 평계가안 돼요. 연계에서는 지상에서 갖추어진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이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추어진 그 심령 상태로 연계에 가. 연계에 가서는 그곳에서 꼼짝을 할수 없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부활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적인 하나님의 그 승리에 따라서 혜택권이 주어져서 지상에 재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는 이게 천년이 될는지 만년이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란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야. 내. 내가 내 지금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아르켜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3대 왕권을 세워서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될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앞에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도록 해 주셨어요. 그 길을. 자, 이 기독교인들 봐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 말씀하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신 그게 적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교육에서부터 그 어릴 때 태어난 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그리고 연계 보내는 거, 그 3년 동안 말씀한 것을 풀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아버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써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통한 그 삶, 그리고 우리가 영계 가는 모든 길을 한 부분 한 부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길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다 알고 어요안될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못된 놈이 누가 못했어요내육신의이 네. 못된 놈이 시간만 되면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래 시간만 되면 본인이만 네. 바뀌면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래 내 습관성이 계속 태어나와 습관성이 내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이 뭐냐면 말씀,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복음. 그런데 우리는 말을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이 결국 자기를 나중에 붙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조국 같은 사람 보잖아요. 조국이 그 말해놓은 거에 계속 지금 어 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꼭지를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말하는 게 뭐, 어, 힘을 발휘했죠 지금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인권변호사 어제 제가 인권변호사 어, 그, 그것도 그 어제 치는 거예요 무슨 인권변호사요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인권변호사 무슨 인권변호사 완전히 고질 불똥이고 지금 이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는 이게 개수잖아.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한 것이 오늘 그 사람을 이제 잡고 있어. 이게 아마 대통령 떨어지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이것은 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아주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가 동시에 우리의 습관성을 바꿔야 돼 습관성.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님을 알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악한 석광과 악한 그 세뇌를 우리는 받아왔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님께서는 그 귀하신 죄 없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만개의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주셨어요. 걸어주셨다니까 나를 대신해서 걸어주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제가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가셨잖아요. 제가 있는 분이 아님에도 매를 막고 피를 쏟아서 축을... 단기까지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핍박의 길을 마다하시지 않고 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의 감을 아버님께서 대신 그렇게 져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 앞에, 우리가 참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순종해서 그 심정과 일체근을 이루어 나가면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쓰고 있는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말씀과 실체적인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로 바꿔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미국 갔다 왔어요. 우리 신부님들이 지금 병원에 이분을 하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찾아갈 수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제가 한분그 간증을 좀 하시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예, 가정연합에 정말 신앙을 잘하는 분들은요 지금 교회 못 가요 안 가요 지금 가정연합에서는 지금 뭐 계속 돈을 어떻게 거둘 거냐 그걸 계속 내놔요 네뭐청보가정이라는거 만들어 가지고요 430가정 하려면 돈은 몇천만 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그것도 다 하고 나면, 어, 그, 그 가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개 또 해야 돼요? 세상에. 그것 돈다내야 돼요? 또 이제, 천보가정 되면, 뭐, 이번에 210만 원씩 내라 그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저기, 청심원 기도원 있잖아요. 그거 이제 지방으로 다 내보내요. 내려 지방으로 내려가, 보내가지고, 그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예요? 지금은 이제 이 식구들이 헌금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지금 조상축복도 430까지 해야 되잖아요. 430까지 하는데 지금 돈만 주면 딱해가고 내일 당신 430까지 했다고 딱 통보해. <웃음> 그런데 우리 이대왕님은 어떻게 하세요? 4 3 0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해. 뭐말 하라고 그래요? 아버님께서 계실 때 210대는 해야 된다 그 210대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210대 하면 야어 210대 하려면 어 3천만 원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210대 조상 축복하더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 난 감사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덜할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있는 사람은 조상축복까지 해서 천국 가고, 조상, 돈이 없는 사람은 조상축복도 못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돈이 있든 없든, 그 관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절통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내 자녀예요. 아주 아주.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인 권력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성전이 가야 될 길은 그 아버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 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오늘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아,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아주 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네, 그리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가서 가 가서 얘기 나눠보면 전도 된다는데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도가 되는 때에요. 왜?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말세에는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지 말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이 성령 시대를 우리 앞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실체적으로 이대왕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년 지나면서다 이러고 냈어 그렇죠? 지금 아파도 아이고 병원에나 가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왜 이게 아픔이 왔는지 그걸 놓고 기도 문제 해야지. 기도 문제 해야지. 그리고 육신이 육신의 병은 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병뿐이 아니라 영적인 병은 우리가 기도 낫습니다. 김예서 부권사님, 나아요안나요 낫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다. 무슨 말씀 하는지. 제가 그, 엊그제, 그, 낙가모라 독구 우리 회장님 가정을 그의뭐 1년 동안 못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매주 나오셔서 꼭꼬질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주 예. 네. 나이가 90세가 넘으신 우리 친구님들 중에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매주 와서 하다가 지금 이 코로나 오고 나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허리 수술을 해서 허리까지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아 저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스부처 회장님하고 가가지고 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허리가 지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오랫동안 수술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은혜 받는 그 순간 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해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서야죠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안섰다는 그런 말 아니고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그런 역사를 할수 있도록 내가 기준을 세워야죠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서유왕 훈사님 오늘 우리 이강호 사모님 기도를 하는데 하영자 훈사님께서 이이 이 몸이 너무 아파서 우신대요 아파서 그런데도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캔디다 캔디도 못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 어 지난주에 이 어깨 수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아침에 제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음성은 많이 이제 밝아지셨더라고요. 네,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빨리, 예, 그 이제 어깨 나으시면또 아마 이게 무릎 수술 또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육신에 대한 돌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 떳떳떳 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될 기회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매년학 부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어 분이 있으세요. 어 서울대 그 병원에서 한 30년 동안 거기에서 어그 활동을 하신 분인데, 예, 우리가 그이 그, 저기, 뭐야, 약, <웃음> 그, 약할 때 오는 그, 그, 뭐라고? 면역. 아니, 아니, 그 대상포진. 어, 대상포진. <웃음> <웃음> 예, 들어오세요. 누가, 누구 지금 오셨는데. 들어오세요. 대상포진에, <웃음>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웃음> 걸리면, 우리 1 9님들잘 아세요? 대상포진이 걸리면, 72시간 안에, 예,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72시간 안에. 이게 골든타임이래요. 맞아요. 72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3주 정도면 완쾌된대요 그런데 요 72시간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기간 걸린 사람은 6개월도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리는데 이게 뭘로 가느냐 면이 신경통으로 가는 거예요. 신경통.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몸에 질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원인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나아야될 부분이 있고 또 육신을 어 지금 이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언제나 우리는 예, 기회 놓치지 말고 그 골든타임 안에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예, 최정님 권사님도, 예, 엊그제 같이 기도했는데, 예, 이제 빨리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이 한일가정인데, 그, 네 종양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은 뭐 기도해 주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못 해줬는데 지금 이제 모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남편이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 그 부인을 위해서 완전히 지금 어 그 치료하는 데그 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부인을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 어그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자기 생활을 하겠던데 부인이 하여간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부인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살겠다 이 남편이 이 남편이 에, 그 직장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어요 그래서 에, 오늘 아침에도 그분하고 기도했는데 어,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좀 먹고 힘을 내고 있다고 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남편이 어, 총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 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는 바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내가 늘 생각해왔던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속에 빠지면. 그래서 내 속에 빠져 가지고 남도 내 속에 빠진 내용을 가지고 너도 그럴 거야. 하고 자꾸 조언을 해줘. 자기도 빠져 있으면서.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아버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나의 모든 부분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지급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은 게 지금 예수님과 참아버님의 성령을 강구하면 성령의 이름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에서 해방, 석방 받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창조를왜 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게 만물이에요. 그리고 만물 주관권을 주셨어. 만물 소유권을 주셨어. 바로 예수님과 참 아버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물 축복의 그 회복을 해야 돼요. 아주, 아주, 아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고 그 성령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성령을 전거해야 돼요. 전거하면. 거기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 생활이에요. 에, 그렇게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상대 왕권 앞에 영광 돌려드릴수 있는 길은 성령을 우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참부모님을 증가하는 것이다. 상대 왕권을 증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부모님 인간이 천사장 누시에에고여 타락됨으로 인간은 지금까지 죄와 무지에 빠져서 질병과 가난과 불행 속에 인류의 역사가 6 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류를 바라보시며 구원의 속기를 펼다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님의 그 수고와 그 노정이 어떻게 우리 입술로 다헤아리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게 싸웠나이까 이땅 위에 3대 왕권을 세워주시었고 2대 왕님과 3대 왕님께서 그리고 참 가인과 아벨로 세워주신 가인과 아벨이 저 광야에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님께서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수호의 노정을 끌어오셨사옵나이까. 이제 3대 왕권이 소생적 성리의 기대 위에 서한이 텍사스와 플로리다와 이어서 테네시주로 연결시켜서 해양권 성리와 함께 이제는 환태평양 시대를 열어가야 할 가운데 있사옵니다. 미국을 중심하고 성리의 뜻을 펼쳐 나가시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선포하시고 세워주셨사옵니다. 한시 어머니의 천조적 터렁으로 아버님 지난 7년 동안은 처음으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치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땅 위에서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을 선대왕권을 모시고 회복시켜 나가야할 믿음의 아들, 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들, 딸들과 적국에 널려 있는 아들, 딸들입니다. 이 아들, 딸들이 아버님 그동안 뜻기를 따라오면서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오직 아버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님 뜻을 붙 들어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욕심도 돌보지 못하고 그 가정도 돌보지 못해 많은 아픔들이 있는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 참아버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딸들에게는 그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 석방의 길로 아버지 역사여 주옵시고 아버지. 물질적 구핍한 가운데 있는 아들 딸들에게는 막물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님의 그 영광이 더 높이 찬양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 이 세상 앞에 이 되고 찬양이 되고 아버님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지금 이 세계는 중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통 세계가 혼란과 혼동과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처 아버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하고 아버님의 그 나라와 그의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축복중심가정 이성열 이름으로 간절히 버리며축구 하여 싸운 나이다. 아. 아주 네, 감사합니다.